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장규성 입니다 아, 오늘은 변비 증상 아, 만성변비 증상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변비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 간혹가다 계세요 아, 이렇게 뭐 댓글을 통해서도 이렇게 질문이 종종 올라오기도 하고 그런데 변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통 자, 대다수의 방법들은 사용해 보신 분들이에요. 그죠? 뭐, 유산균이다, 뭐, 효소다, 어떤 뭐, 자, 어, 관장이다, 이런 거, 뭐, 대다수의 어떤 방법들은 다 사용해 봤는데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어, 일단, 일단 뭐, 만성 변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변비가 이제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은 병이에요. 그, 일종 그것도 병이 맞고, 어, 근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만성 변비 증상으로 갔다라는 거는 이게 이제 뭐 장내균이다, 뭐 유산균이다 이런 문제는 아닌 아니,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어, 이건 어떻게 보면 이게 창자의 팽창 현상, 창자의 변 변형 현상. 어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어 살아가시다 보면 이렇게 뭐 위하수다 뭐 이러면서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창자가 내려앉아요. 그 위장도 조금 내려앉고, 이렇게 목, 식도가 이렇게 조금 내려앉고, 창자가 전반적으로 이제 연세가 많으시면 많을수록 이렇게 창자가 내려앉으면서 문제가 어디서 나타나나 하면, 변비는 이제 생각보다는 이렇게 변비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 그러니까 어떤 균적인, 어떤 유산균적인 어떤 이런 개념은 배제시키겠습니다. 그런 개념, 이제 그런 분들은 아마 이런 동영상을 보시진 않을 거예요. 뭐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효과를 보실 수도 있는데, 그 그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치료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그냥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키면서 그걸 통제를 해가고 있을 뿐이지 그걸 치료라고 보지는 않고, 그럼 그걸 끊으면 끊어도 괜찮다라면 그건 치료가 맞는데 문제는 그걸 안 먹으면 변비가 나타난다는건 그분이 분명히 근본적인 문제가 근원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창자의 변형 현상인데 그실질적으로 나이가 한40 정도 되면 아랫배가 불올라와요 그죠 이게 창자가 변형되는 거예요 아래창자가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 아랫배 창자 아랫배 팽창 아랫배 비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인간에게는 어떤 시한폭탄과 같은 어떤 그런 굉장히 다양한 병들 합병증들을 유발시킬 수 있는 뭐 당뇨병부터 시작해서 전립선, 비대선 방광염, 치질 온갖 종류의 병들을 여기서 발생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이거, 이게 기폭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변비를 가지신 분들이 막 피부가 안 좋아지고 막 몸도 피곤해지고 의욕감도 상실되고 막 이렇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런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통해서 아물론 제가 완벽한 대처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어, 제가 그런 데이터들을 좀 갖고 있어요. 어, 몇 분들 변비 증상을 힘들하시는 어 분들을 도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들을 좀 갖고 있고 또 변비를 또어뭐 약이나 이런 거 도움 없이 약간의 운동으로 금방 어, 또 효과를 볼수 있는 여러 몇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그냥 들어보시고. 어, 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원인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창자가, 아, 여러분 창자의 모양을 조금 개념적으로나마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몸속에 도대체 내 장기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제 말을 이해도 못하고 잘못 받아들여요. 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이렇게, 뭐, 여러분 그림을 이렇게 보면 이게, 이게 폐예요. 이 양쪽에 있는 폐고, 이게 식도. 식도고, 잘 보세요. 그냥 대략이라도 보세요. 여기 위장이고, 자,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이게 왼쪽 소장. 그러니까, 자, 위장, 그리 뭐, 요 부분이 12지장이고, 공장. 공장이 이래 갔다가, 일로 회장, 이렇게 해서, 뭐, 충수, 뭐, 맹장이라고 그러죠. 그 대장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빨간색. 이게 상행결장, 횡행 어, 결장, 하행 결장 해서 이렇게 직, S행 결장, 직장 해서 이렇게 변이 나가게 됩니다. 변이 나가게 되는데, 자, 이걸, 어, 이쪽 부분에 있는 걸 왼쪽 창작을 해요. 왼쪽 소장이라고 그러고, 이쪽 부분을 오른쪽 창작, 오른쪽 소장이라고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 이거, 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어, 이거 대각선 쪽으로 이렇게 왼쪽 창자으 이렇게 이상이 올라가는, 아, 어, 이건 좀 개념도니까 어,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는 마시고, 그죠? 어, 왼쪽 창자가 이렇게 그, 이렇게 왼쪽으로 올라가는, 어,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왼쪽 창자가 훨씬 더 길고 복잡해요. 왼쪽 창자가 자 왼쪽 창자가 훨씬 더 길고 복잡해다 오른쪽 창자는 좀 어떤 약간의 규칙을, 어, 약간 패턴을 갖고 움직이면서 좀 단순한 형태. 그러니까 왼쪽 창자가 조금 더 길고 복잡하게. 돼,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소화에 도움이 되는, 그, 그러니까 그, 원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 문제는 이제, 이건 개념도, 이 평면도고 개념도기 때문에, 아, 그 그사람 여러분들 이제 대장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다. 대장은 이제 위장 뒤쪽으로, 등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서, 왼쪽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어,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오른쪽 아랫배 여기, 어, 충수, 그러니까 맹장이 있죠. 그죠? 어, 그, 올라갑니다. 오른쪽 라인을 타고, 대장이 이렇게 올라가서.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음식을 먹으면 일단은 이렇게 내려가다가, 문제는 이렇게 골반창자라고 있어요. 골반창자. 골반창자라는 게양 그러니까 다리 사이에, 그니까 러한이 지점. 이 지점을 이제 골반, 그, 이게 이제 지금 평면도로 이렇게 그려놨지만, 우리 몸속에는 동그란 어떤 축구공만한 공간에 이 창자가 꽉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아까 들어차 있으면서 이게 운동을 하죠 연동 운동을 하면서 가스를 이동시키고 음식물을 이동을 시키고 수분은 흡수하고 어 영양분은 림프관을 통해서 간으로 계속 이동을 시켜주고 어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 그렇죠? 어 근데 여러분도 보세요 이제 골반 창자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골반 창자에 이게 양쪽 소장만 소장도 이렇게 여기 이 부분에 위치하고 있지만은 이 직장 그러니까 이 대장의 끝단인 SN 결장과 이 직장까지도 이 골반 창자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직장은 뒤쪽에, 항문 쪽에 위치하고 있고, 이 소장은 이 앞쪽, 그러니까 우리 아랫배 앞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 문제는 이제, 아, 여러분들 이제, 이제 대략적인, 어, 그림은 그릴 수 있다고 보시고, 문제는 여러분들 나이를 먹게 되면, 우리의 온몸이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얼굴도 내려앉고, 모든 것이 내려앉아요. 폐도 조금 커지면서 내려앉고, 심장도 좀 커지고, 위장도 내려앉고, 식도도 이렇게 내려앉고, 아랫배가 또 내려앉고, 다리 혈관도 커지고, 뭐,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우리가 중력을 받고 살고, 걸어다니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려앉기 시작인는데 문제는 창자에도 이런 내려앉음 현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위하수라고 이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냥 뭐, 담적이다, 위하수다, 뭐, 어떤 창자의 형태 변화로 일어날 수 있는 병들이 굉장히 많아요. 위하수도 창자의 형태 변화고 역류성 식도염도 창자의 형태 변화고 만성 설사, 방귀 정상, 어떤 창자의 형태 변화로 방광염, 치질까지도 창자의 형태 변화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 물론 어, 하여튼 이외에도 여러 가지 창자의 형태 변화로 그 창자가 어느 부분이 팽창이 돼요. 창자의 팽창 현상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체하는 거예요 체했을 때 여러분 창자의 팽창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일순간 아주 좁은 부분에 창자가 이렇게 뭐 꼬이거나 어떤 형태든 이렇게 눌리면서 음식물이 이동하지 가스나 음식물이 이동하지서 뽕그라지처럼 그러니까 팽창이 돼버리면 창자가 그러니까 창자가 어떤 특정한 부분이 딱 팽창이 돼버리면 창자 전체의 움직임 그러니까 운동능력이 쑥 저하가 돼요 창자가 잘못 움직여요 그 팽창된 현상 때문에 그게 풀릴 때까지는 창자가 잘안 움직여요 창자가 안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안되면서 저 온몸 전체의 혈액순환이 문제를일으면서 머리가 띵해지고 속이 울렁울렁거리고 또 심지어 아프기까지 합니다. 그 아프다 라는 것은 팽창 현상 때문에 이제 그 팽창이 풀리면 뭐, 탄산이나 사이다나 콜라나 소화제나 위청수나 뭐 이런 거 먹어서 팽창, 그 이제 가스를 일부러 공급해 줘서 그 팽창이 풀리면 상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두통이 사라지면서 혈액순환이 이렇게 되면서 어, 몸이 풀려나가는 겁니다. 하여튼, 이제, 어, 여러분, 이제 사실은 이제 변비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제가. 어, 데이터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아, 세미나를 통해서 나왔던 여러 루트를 통해서 사람들 도와 본 경험을 비추어 보면 이게 딱한 가지로 여러분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부분은 그럴 거예요 아, 변비를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표준화 된 방법은 없습니다 표준한 방법은 없고 어,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 분명히 어떤 변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 길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그걸 제시해 드리려고 하고, 저도 그냥 간단한 방법이 있으면 간단한 방법만 설명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시각을 바로 갖고 이 동영상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 주로 이제 아랫배 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왼쪽 아랫배가 아프면서 변비가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아랫배 전체가 단단하게 뭉치면서 변비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아랫배 전체와 오른쪽 아랫배가 맞아도 아프면서 변비 증상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또 혹은 항문 쪽, 직장 쪽, 그러니까 하행 결장 끝자락에 그쪽에 변이 몰려서 그러니까 그 변도요, 이게 원래는 창자 속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 항문으로 나오면 굉장히 부드럽게 나와요. 근데 이제 직장 쪽, 그러니까 항문 쪽에 변이 꽉 밀려서 쌓여서 나오면 굉장히 힘들게 나옵니다. 이제 항문이 찢어지는 어떤 그런 고통과 함께 실제로 찢어지기도 하고, 그죠? 어 그래서 뭐 치질로다, 치질이다, 뭐 치핵이다 이런 거 유발시키면서 힘들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반적으로 이제 공통점을 보면 직장도 아래쪽이죠 창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직장도 아래부분에 있고 앞에 골반 창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다리와 다리 사이에 있는 이 부분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공처럼 이렇게 몰렸을 때 공의 바닥 쪽에 공의 바닥 쪽에 그 위치한 지점에 음식물이나 변이 정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런 현상은왜 일어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제 이제 살아오는 생활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운동을 너무 안 했다든가 너무 오래 앉아 있었다든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우리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전신운동 그러니까 온몸을 골고루 사용해 주지 않고 어떤 딱 정지된 자세를 계속 오래 취하게 되면 이게 혈액순환에 문제가 되면서 피가 잘 돌아야 창자도 잘 움직이고 폐도 잘 움직이고 심장도 잘 움직이고 피부도 좋아지고 이게 대사라 그러냐 대사 뭐 대사증후군 뭐 이런 거있잖아대사증후군이니 대사가 안 되면서 나타난 온갖 종의 류 병을 대사증후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자가 안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 창자도 여기 내부 압력 균등한 압력이 있어야 돼요 창자 전체에 걸쳐서 균등한 압력이 있어야 창자가 전체적으로 탱탱하게 있으면서 연동운동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체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 특정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어떤 한이 부분에 뽕그라지 같은 어떤 팽창 현상이 탁 일어나면 이 작은 팽창이 우리를 채끼를 느끼게 만들어요. 그것 때문에 창자 전체가 잘안 움직여버려요. 일순간. 네. 왜 균형이 무너져버리기 때문에, 여기 이제 남성들은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압력의변화해서 이제 과학 시간이나 물리 같은 거, 이렇게 뭐 자동차, 뭐 배영기관 이런 거 이렇게 좀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데 이 적정 압력에 서 벗어나게 되면 운동 능력이 이상해져 버려요. 고장난다 그래요. 오래된 차가 그 내연기관의 압력이 전부 다 이상해져 버려요. 음. 그 예를 들어서 아랫배 쪽에 팽창이 일어났다. 혹은 직장 쪽에 팽창 현상이 일어났다. 이 말은 이 채끼보다도 훨씬 더큰 영역, 훨씬 더큰 부분에 있어서 팽창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훨씬 더큰 영역의 팽창 현상이 일어나면 훨씬 더 창자의 운동 능력을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운동 능력을 떨어뜨리기 시작하면서 창자가 잘안 움직이면 이제 창자를 둘러싸고 있는 혈관들의 피가 이동을 못해요. 그럼 온몸 전체의혈액순환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온몸을 망가뜨려요. 그 이해에 제가 변비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변비가 온몸을 망가뜨리면서 사람을 망가뜨려 버려요. 그 신체 전체를. 그러니까, 막, 황달도 일으키고, 막, 뭐 피부, 뭐 피부에도 막뭐 문제 일으키고, 목에도 문제 일으키고, 이게 가스가, 창자가 안 움직이면 가스도 이동이 안 돼서, 막, 계속 목에도 문제가 생기고, 희한한 병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요. 여러분들, 창자의 문제가 있다라는 게, 사람 대부분 다 창자 문제 때문에 병들어서 죽어간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라건 분명한 사실이고 여러분들이 부분을 너무 가볍게 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실대 없는 얘기를 많이 하느냐 이렇게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죠 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여러분한테 더 도움이 돼요. 어, 그러니까 일단은 아랫배 팽창을 풀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풀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왼쪽 창자가 묵직할 때풀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직장 쪽에 이렇게 팽창이 있을 때 이렇게 풀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설명하다가 제가 또 엉뚱한 소리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각오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저도 막 정말 간단한 설명으로 끝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혀 실망감과 함께 전혀 엉뚱한 결과들을 갖고 저를 욕하실 것 같아서 제대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 아 여러분 들 이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원인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전신운동 유산소 운동, 근력운동, 전신운동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안 갖고 살았다는 라 그게 이게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잘못이고 오래 앉아 있는 거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사람 변비 걸려요 치질도 걸리고 문제 나타나요 분명히 아랫배도 튀어나오고 다리도 붓고 막 자꾸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대다수의 병들은 내가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낸 거야 사실은. 사실은 내한테 왜 이런 병이 왔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대다수의 병은 내가 만들어낸 거야 내가 내가 운동 안 하고 내가 건전하게 생활 안 하고 내가 활동적이지 못하고 인간은요 옛날에 일본군이 그 독립군들한테 사용한 고문 방법이 있어요 조그마한 공간 안에 사람을 집어넣어 놓고 못 움직이게 만들어 버리면 사람 죽어요 아세요? 우리 유관순 열사 있잖아요 유관순 열사 고문하는 방법 중에 아주 그러니까 한 평이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한, 5분, 한 10분의 1평 되는 박스 종이 박스만한 공간에 사람을 밀어 놓고 문을 닫아 버려요 그러면 피가 안 통해요 한시간두시간 지나면 피가 안 통해서 온몸이 저리기 시작하면서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다라는 게뭘 의미하는지 대다수 일반인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렇다고 뭐 그냥 운동만 하면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벌써 몸이 변해버렸다라는 거는 거기에 맞는 운동을 해야지 엉뚱한 운동을 하면 정상을 더 악화시키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이렇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충 들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 여러분한테 진짜 맞는 운동을 해야 돼요. 맞는 운동. 네. 일단은 아랫배 창자, 아랫배 쪽에 그러니까 아랫배가 팽창이 일어났다는 거는 음식물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결국은 아랫배에 고인다는 거예요. 고여서 문제는 이렇게 고여서 고, 였다가도 어떻게든 대장 쪽으로 상행 결장, 횡행 결장, 하행 결장, 대장 쪽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으면 변비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한계치를 넘어가면서 여기 고인 게 이동을 못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대장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면 여기가 점점 더 단단해지고 빵빵해지고 아프면서 변비가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거죠. 그렇죠? 그죠? 날이 감이 갈수록 심해져 가는 거예요. 그니까, 나와도 수분은 다 빠져버린 단단한 새까만 변이 나오는 어떤 그런 현상도 벌어지고, 혹은 직장 쪽에 있을 때는 막 변이 막, 저 애들 보고 장난, 장난식으로 얘기할 때, 뭐 황소똥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아주 굵은 형태의 변이 나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니까, 러 형태가 그냥 어느 쪽의 팽창현상이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변의 굵기도 달라지고, 변이 아주 가늘게도, 가늘게, 단단하게 나옵다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변비 증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풀어주는 방법은 얼추 비슷해요. 비슷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아랫배에서 변이 이동을 못한다는 거예요. 보통 여기서는 내려가는 과정이잖아요. 죠 그렇죠? 내려가는 과정에서는, 어떻게든 내려가요. 그죠? 문제는 이 아랫배에서부터는 그러니까 왼쪽 소장에서 이렇게 갔다가 오른쪽 소장 갔다가 여기서부터는 횡인결 상행결정으로 올라가는 루트를 가져야 돼요 올라가는 길을 가야 되는데 이 문제는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못 올라가면 창자에서 이제 음식물이 머무른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오래 있었으면 있을수록 수분이 다 빠져나가죠 영양분도 다 빠져나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흡수를 하는 거예요 흡수를 하면 그러니까 부패된 것도 막 흡수하고 음식물이 그러니까 48시간 이상 창자에 머무르게 되면 그 방귀를 껴도 냄새가 엄청 독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래 상자 속에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방귀 냄새도 역하고 이제 변 변도 냄새가 독하게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이걸 한번 풀어보시다 이거 푸는 방법을 그러니까 한두 가지 한세 가지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딱 나한테만 맞는 거 찾으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 가지, 몇 가지 사례들을 한번. 이제 아랫배, 그러니까 골반 창자 쪽과 왼쪽. 왼쪽이 아프면서, 왼쪽 아랫배가 아프면서 변비 증상이 있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항문 쪽, 직장 쪽, SN 결장 쪽에 되게 변비 증상이 있으면서 어, 아프신 분들이 있고, 어, 그렇습니다. 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 아랫배 전체에 압박감과 이렇게 단단한, 그 망쳐지는 어떤 그런 압박감을 가지면서 변비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음. 자, 그런 분들은 이제 약간 묽은 변, 설사가 나오면 기뻐하시죠. 나왔다라는 것에 대서 기뻐하시는데. 근데 그것도, 어, 보통 사람들 설사가 나오면 아, 내가 병이 걸렸나 장염이가 이런 걱정하시는데 변비 걸리신 분들은 설사가 나오면 기쁘죠. 어, 나왔으니까 일단 안 나오면 사람 미치게 그러면 안 나오면 진짜 죽어요. 어, 저도 그런 경험을 조금은 해봤는데 아, 자 여러분들 어,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제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제가 하는 말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구독자 여러분이 아니고, 이 동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어. 자, 한 가지 원리, 대표 원리가 있습니다.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가고, 피가 가는 곳으로 가스가 이동한다. 자, 다시. 자, 힘이 가는 곳에 피가 이렇게 이동을 해요. 피가 이동하는 곳으로 가스가 이동을 한다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팔을 흔들고 있으면 오른쪽으로 피가 막 가요 그 심지어 창자에서도 가스가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요 창자에서도 오른쪽 다리를 흔들면 오른쪽 다리 쪽 오른쪽 창자 쪽으로 피가 이동을 해요 근데 가스도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을 합니다 아 이거 이거 이거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가고 피가 가는 곳에 가스가 이동한다. 이거 꼭 기억해 하셔야 돼요. 주먹을 쥐었다,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하면 이쪽에 혈관이 바짝 서죠. 피가 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이는 힘의 원동력은 피예요, 피. 혈압이라고 하죠, 혈압. 혈관 내의 압력의 힘으로, 근육은 모세혈관 덩어리예요. 잘 들으세요? 근육이지, 왜 혈압이냐, 그러니까 이러지 마시고, 근육은 모세혈관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근육도 혈압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창자도 피의 압력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창자 내부의 압력이 어느 한쪽에, 부분 쪽으로 너무 큰 팽창이 일어나면 창자가, 피가 아무리 와도 못 움직여요. 못 움직여. 못 움직이면 이제 창자의 피가 막 점점 많아져가는 거예요. 창자의 피가 점점 많아지면 다른 쪽에서 피를 끌고 오면서 다른 쪽은 삐쩍 말라가기 시작해요 얼굴도 말라가고 막 팔도 말라가고 가슴 어깨도 말라가고 그 여기에 있어야 될 피가 창자를 움직여 주기 위해서 다 내려가요 복부 쪽으로 왜? 창자를 움직이는 힘은 피인데 안 움직이니까 더 많은 피를 끌고 야피더 가져와 피더 가져와 이래서 가 창자의 피가 창자의 혈관이 점점 커가요 이건 어떤 생존 본능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을 때 이런 시스템을 갖고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잘못된 현대인의 잘못된 생활 방식을 가지면서 이런 현대인의 병에 걸리는 거예요. 자, 자, 부모,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자녀들 너무 책상 앞에 앉혀두지 마세요. 노는 날이면 진짜 뭐 요즘 보면 너무 애들 책상 앞에 앉혀놓고 공부하라, 공부하라, 공부하라니까 애가 10살도 되기 전에 온갖 병에 다 걸려요. 막 비염에 걸리고, 막 영유성 식도염에 걸리고, 소화불량에 걸리고, 옛날 저희 때는 상상도 못 하는 일들이 요즘 애들한테 막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은 활동적으로 좀, 공부하는 시간과 운동하는 시간을 좀 배분을 해 주셔야 돼요. 어, 그걸 좀, 학부형 분들은 좀 생각을 하시고, 자, 자,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이 동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자바라 운동법을, 자바라 운동법. 자, 자바라 운동법.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세요. 어, 동영상, 짧은 동영상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물병을 이용한 자바라 운동법이 있어요. 이제 자바라 운동법. 물병을 이용하면서, 바람을 불어주고, 자, 이렇게 하면서, 이걸 꼭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창자의 움직임이 피의 움직, 피의 압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지만 연동운동이라고 자율신경, 부교감 신경, 미주신경에 의해서 이렇게 연동운동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 가지로만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또 창자의 움직이면 이 폐의 움직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요. 폐가 제가 왜 아까 조금 전에 바람을 불어라 그랬잖아요. 그럼 폐가 이렇게 수축, 팽창, 수축, 팽창 이렇게 돼요. 그러면 창자를 눌렀다가 뗐다가 눌렀다가 뗐다가 하면서 이창자 움직임을 가속화를 시켜줘요. 우리가 달리기를 막 하고 나면 숨이 홀떡 털떡 끊이면 온몸이 막 창자가 벌떡벌떡 떡 벌떡 끊어요. 벌떡 폐도 움직이지만 은 창자도 막 요동을 쳐요. 그, 폐가 강하게 움직이면, 이제, 피가, 우리가, 막, 100m 달리기를 했다. 그러면, 온몸이 피가 막 돌아갈 거 아니에요. 빠르게 돌아가요. 심장도 막, 팍팍팍, 뛰고, 폐에서 심장으로 빨리 보내주니까, 폐도 빨리 수축하고, 팍팍팍 하고, 온몸이 팍 돌아가면서, 이제, 피가, 막, 빠르게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폐가 움직이면서, 창자를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하니까, 창자 속에 있던 가스가 이동하고 이동하고 이동하고 하면서 이제 창자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창자에 피가 많아요. 여러분 뱃속에 특히 팽창된 아랫배 창자와 항문 직장 쪽에 극 주변 부분이 피가 많아요. 병비 걸리신 분들 중에 치질 걸리신 분들 많잖아요. 치질도 보면 그 치질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피예요. 그게, 항문 쪽에 압력이 너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피를 다른 쪽으로 보내줘야 돼. 그래서 자바라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병 들기나 아령 들기를 이렇게, 자, 그 자바라 운동법에 보면, 여러 가지 운동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병을 이렇게도 들고, 이렇게도 들고, 뭐, 손가락에도, 뭐 이렇게도 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운동법이 있으니까, 자바라 운동법, 보시고,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제 동영상 중에 어깨에 관련된 어깨 통증에 관련된 동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어깨 아프신 분들은 또 물병을 못 들어서 나는 어떻게 해요? 막 이래 되버려요그 물병, 그 어깨 통증을 잡아가면서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운동을 하시고 문제는 이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자화로 운동법은 전반적으로 상자에 있는 피를 그러니까 불필요한 피 그러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피를 끌어당기는데 이걸 조금 분산을 시켜서 상자를 약간 가볍게 해야 돼요 가볍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화라 운동법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죠 어. 여러분도 오래 앉아 있으면 점점 이 얼굴 쪽 두피 쪽 이쪽에서 피가 자꾸 힘이 앉아 있다라는 거는 힘이 어디에 가고 있습니까 지금 앉아 있다 힘이 어디에 가고 있어요 머리 옵니까? 아니에요. 앉아 있다는 건 지금 엉덩이 쪽에 침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일본에서 어떤 연구가 있었어요. 대학원에서 30분 동안 사람을 똑바로 앉혀 놓고 뇌의 피의 양, 그러니까 뇌 혈류를 측정했어요. 30분이 지나니까 뇌에서 피가 밑으로 빠지기 시작하다. 그러니까 오래 앉아 있으면 하품이 나고 오 눈이 침침해지잖아요, 그죠? 눈시장에 피가 내려가면서 눈이 침침해지는 거예요. 그게 오래 앉아있는 게 위험한 행동이라면. 그래요. 그, 그 사람들이 연구를 결과를 아 사람은 최소한 30분에 한 번씩은 1분이라도 좋으니까 잠깐 일어났다가 앉아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 연구팀에서. 그 우리는 또 그것도 안 되죠. 뭐 수업 시간이 50분이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50분에 한 번씩이라도 화장실을 꼭 갔다 와요. 그 10분 시간 동안 또 공부한다고 또 앉아있다는 거 자살행이야 자살행위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화장실 가기 싫면 나가서 그냥 좀 파워워킹이나 이렇게 팔도 안들고 바람도 불고 후 이렇게 하고 들어오시면 변비도 안 걸리고 좋았을 텐데 이런 걸 깡그리 무시하고 살았으니까 변비에 걸린 거예요. 자아 물론 제 말이 모든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시지 마세요. 제가, 하여튼 저는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또, 자기 본인하고 안 맞으면, 아 저한테 좀 기분 나쁜 댓글을 올려주신 분들이 종종 계셔가지고, 아, 저 무시하려고 해도, 저도 인간인니라 가끔씩 상처를 좀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고금 그 양해해 주시고, 아 근데 어릴 때부터 벌써 몸이 망가지면서 변비 증상을 가지신 분도 계세요. 태생적으로 그렇게 창자를 그렇게 갖고 태어나신 분도 계시고, 뭐 인간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한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치료법은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치료법은 있다고 봐야 돼요. 없다 그러면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여러분한테 희망을 주고 싶어요. 희망. 어떤 병이든 좋다 이거는 살수 있다 그러니까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문제는 몰라서 내가 지금 못 고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옳아요 자 이제 그러니까 물병을 이렇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 텀텀이 팔과 머리를 흔들면서 바람을 불어 주시는 게 여러분 변비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응? 이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 3일 정도 이렇게 조금 해보세요. 그러면, 창자가 요동을 치기 시작해요. 창자가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가중치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나쁜 습관 중에, 빨리빨리라는 습관이 있어요. 어떤 약을 먹어도, 이게 한번 먹고 효과도 없으면, 에이, 이게 약 잘못 샀다. 이게 효과 없네. 하고, 냅다 버려버리는 분도, 심, 성질급하신 분도 있고, 뭐, 운동을 시켜도 그냥, 한, 한 10분 해보다가 뭐야 이거 이 돌파대한테 사기당했네 막이또 이런 식으로 반응하시면 들 의외로 많아요 가중치라는 거는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피가 갑자기 온몸에 있는 피가 확 올라오겠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온몸의 혈관의 길이가 13만 킬로미터 13만 킬로미터 km. 13만 킬로미터는 100 킬로미터로 자동차로 달려도 한 달이 더 걸리는 길이에요 아, 한 달까지는 안걸리겠다한 보름 정도 걸릴 수 있어요 응? 굉장히 긴 길이에요 그 모세혈관 길이에요 모세혈관 대, 뭐 대동맥, 대정맥은 깨끗하한 30m 밖에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쑥 지나가면 없는데 한 20초만 안 받고 도는데 뭐, 뭐. 문제는 그 발끝에 있는 모세혈관에서 피가 밀려 올라오는데 이, 이거 이몇번 한다고 올라오겠습니까? 안 올라와요 근데 하루하고 이틀하고 3일 하면 이게 밀려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게. 쓰나미처럼 이렇게 밀,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밀리기 시작하면 창자가 창자에 있던 피도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쵸 엄청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 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 주일이 지나면 점점 더 이쪽은 뭔가 묵직해지고 다리와 창자는 점점 더 가벼워져 간다라는 느낌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심지어 물병도 이렇게 들고 하면 더 빨리 올라오겠죠, 그죠 일단 여러분이 창자를 가볍게 하는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잡아놓 운동을 꼭 하셔야 돼요. 자바라 운동이라는 건꼭 물병들기만 자바라 운동 아니에요. 여러분도 오해하실 분인데, 팔을 흔들고 머리를 흔들고 자바라 운동은 이 허리 윗부분에 있는 모든 것을 움직이면서 바람을 부는 게 자바라 운동이에요. 여러분, 다시 자바라 운동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골반 위쪽에 있는 모든 부분을 움직이면서 바람을, 입으로 바람을 부는 것을 자바라 운동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허리를 이렇게 앞뒤로 흔들면서 바람을 불어도 자바라 운동법이에요 허리를 흔들면서 자엉덩이 고정시키고 허리를 앞뒤로 앞뒤로 앞뒤로 혹은 오른쪽 우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움직이면 다리에 있던 피가 위로 올라와요 허리 밑쪽 골반 위쪽으로 팔을 움직이고 자 손가락을 움직이고 바람을 불어도 이것도 일종의 자바라 운동법이에요 머리를 흔들고 바람을 불어도 자바라 운동법이에요 이마를 마사지하고 바람을 불어도 자바라 운동법이 돼요. 왜냐하면 자극을 주고 피를 이동시키면서 바람을 불었기 때문에 자바라 운동법이에요. 그러니까 자바라 운동법이라는 거는 자바라는 게 이제 펌프 운동법이에요. 밑에 있는 피를 끌어올리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운동법이라 해서 자바라 운동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붙일 이름이 없어서 그냥 제 나름대로 대충 이런 편하게 부르라고 또 기억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 여러분들, 이제, 아랫대에 팽창이 있으신 분들은, 자, 이런 게 중요해요. 이제, 힘의 원리, 제가 아까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자, 머리를 흔들면 머리에 피가 올라와요. 왜? 여기 지금 목에 계속 힘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가슴에 있던 피가 목을 통해서 머리로 올라가요. 이마를 누르면 이마의 힘이 작동되면서 이게 목에 있던 피가 이게 암 라인을 얼굴로 타고 피가 이쪽으로 올라와요. 자 이쪽을 자꾸 하면 M자 탈모가 없어지죠, 그죠 이쪽을 자꾸 마사지해 주면 피가 올라오면서 모발에 혈액이 공급돼, 영양분이 공급돼서 머리가 실제로 나요. 아, 어, 여러분들. 믿고 그걸 가중치를 어디까지 끌어올리느냐, 상황이지 근데 문제는 머리가 우리 몸의 맨 꼭대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려봐야 금방 속 빠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가중치가 잘안 붙는 곳에 되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라는 게 우리가 머리 문제가 진짜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머리 운동은 누워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어. 자 하여튼 변비 문제에 서 제가 요 잔소리를 저 불평을 덜만다 하네요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엉뚱한 얘기를 진짜 많이 하네요 근데 제가 사실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 생각을 더 많이 하면서 하는 거니까 좀 이해해 를주시니요 자, 열러보세요 자, 이거, 이래서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이 뒷목을 잡아보세요. 뒷목을 잡으면 뒷목이 단단해요. 힘이 뒷목에 걸렸어요. 앞목을 잡아보세요. 앞목은 말랑말랑해요. 왜? 지금 이 자세를 유지해 주는 힘은 뒷목에 있는 근육으로 지금 이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앞목은 말랑말랑하고 뒷목은 단단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 피가 가는 곳에 가스가 간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허리 동작 여러분들 이제 허리 동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허리를 이렇게 자 앉은 제가 앉아있습니다 앉아있는 자세에서 서 앉아 있는 자세에서 이렇게 또 이게 자 이게 똑바로 앉아 있는 자세 여러분들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앉아서 변비를 치료하고 싶다 이거는 나는 변비치료 안 할래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계속 있으면서 나는 변비가 왜안 날까 이거는 그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있으면 모든 힘이 엉덩이와 아랫배로 다 힘이 작동이 돼요, 아랫배로. 얼굴에 있던 피, 가슴에 있던 피가 아랫배로 다 내려가요. 그럼 아랫배가 더 나와요. 더 팽창이 돼요. 그럼 변비가 더 심해지겠죠, 그죠? 이 잘못된 자세라는 게 변비를 또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세는 항상 똑바로 앉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똑바로 앉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고 맨날 똑바로만 앉아 있는 게 좋으냐 이거 아니에요 내가 아까 그 일본 대학, 대학원 연구팀에서 똑바로 앉혀 놓고 앉아 있었다 라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은 똑바른 자세가 중요한데 이 자세에서 움직여야 좋은 거예요 안 움직이고 이렇게 있으면 나쁜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피가 돌것 같습니까 안돌것 같습니까 안 움직이고 사람 안 움직이면 피는 안 돌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자세에서 움직이는 게 중요하고 이 자세에서 움직이는 것은 안 움직이는 것보다는 좀 나은데 아주 나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자세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 하여 팔과 머리를 흔들면서 바람을 불어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자 물론 다리도 이렇게 자꾸 들었다 내렸다 해주면 변비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이게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 변비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해야 될게좀 복잡해요 잘자 허리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똑바른 자세에서 뒤로 이래가면 복, 예 복부를 만들어 보세요 복근 복근이 딱딱하게 잡혀요 예. 이, 이 자세를 유지하는 힘은 이 복근의 힘이야 그러니까 앞쪽에 힘이 잡히는 거예요 가슴하고 옆까지 그러니까 이 자세를 취하면 아랫배에 있던 가스와 피가 윗배로 올라와요 자 보세요 자, 이래서 등을 만지면 등이 약간 말랑말랑해요 등 근육이 왜 지금 등근육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야 다시 자 이걸 똑바른 자세에서 앞으로 가보면 등이 딱딱해요 등 근육이 딱딱하다는 거야 근육을 만져보세요 뭐 근육이 없는, 분도 없는 분이 없을 수는 없어요 대신에, 배는 말랑말랑해요. 자, 이, 이, 이 원리가 있는데, 자, 이게, 이게, 여러분들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만드는 병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렇게 있으면, 아랫배는 점점 빠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한 시간만 이렇게 놔둬버리면, 아랫배가 쑥 빠지면서 윗배로 다 올라와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못 견딘다라는 거예요. 올라오면, 약간 쇼크 증상이 나타나요 쇼크 증상이막 윗배가 아프고 막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원리를 알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있으면 아랫배에 있던 가스가 윗배 쪽으로 계속 이동을 합니다 가스와 피가 올라와요 가슴까지도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있으면 허리가 아파요 왜 허리 근육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허리에서는 피가 못 올라오고 오히려 내려가고 있고 결국 허리가 아파요 이 자세를 오래 어떤, 어떤 사람 제가 제 친구 중에 항상 그 친구 그 자세를 항상 자세를 똑바로 펴고 있는데 하여튼 요렇게 있더라고요 요렇게 이 자세 뭡니까 이거, 배는 치고 넣는 것 같은데 허리는 똑바로 펴는 것 같은데 약간 상체를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항상 하고 있더라고 자세는 좋은 것 같은데 이 친구가 항상 허리가 아팠어요 그 그래, 저도 예전에는 아이 친구, 아 자세도 바른 것 같은데 허리가 왜 아프지? 자기가 어디 다친 적 있냐 물어보니까 다친 적도 없대요. 그냥 뭐자 언제부터가 자꾸 허리가 아프대. 그니까 저도 나중에 써그 원인을 알게 됐어요. 아그 친구 가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었구나. 네?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자세가 좋다 이거는 뭔가 조금 우리가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돼. 이 자세가 이 자세 보다는 좋은데 이 자세가 완벽한 자세가 아니에요 완벽한 자세는 이게 완벽한 자세야 움직여 주는 게 물론 이 자세 보다 이게 더 좋지만 또이 자세가 완벽한 자세가 될 수가 없어요 아랫배는 빠질지언정 변비는 좀 개선될지언정 완벽한 자세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왜? 허리가 아플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가중치가 쌓여야 돼요. 한 2주, 3주 정도 지나면 허리가 아무리 튼튼하신 분도 허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자, 다, 다시 반대로. 자, 이 자세를 취하면, 자, 아랫배에서 윗배로 올라오고, 아랫배는, 아랫배, 아, 과, 골반 창자에 있던 가스는 조금 올라와요. 완전히 올라온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것도 가중치가 쌓이면 결국은 다 빠져나와요. 근데 문제는 허리가 아플 수 있고, 여기서는, 앞면에서는,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데 뒤쪽은 손해를 보는 거야 부정적인 효과가 자 대신에 이렇게 있으면 자똑바른 자세에서 앞으로 있으면 허리가 아픈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허리가 안 아파져요 희한해요 그죠 이렇게 있으면 허리가 진짜 허리 근육 만들어보세요 단단하지 그러면서 이 척추관이 눌리는 것도 펴지고 허리 쪽으로 피가 잘 올라와서 허리가 훨씬 덜 아파요 심지어 허리 아픈 사람들은 자 이렇게 해서 후, 자, 바람 불면서 후, 후, 후. 허리 아프거나 엉덩이 아프거나 여기 골반 쪽이 아픈 사람은 이 동작을 하고 나면 굉장히 시원해져요 피가 덩어리 쪽으로 올라오면서 통증도 많이 줄어들고 어, 심지어 치료과까지도 효 기대할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문제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덩어리 그러니까 이 보세요 이 효과는 어떤 효과인가 학문이 어디 있습니까 앞쪽에 있어요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있죠 그죠 직장 직장이 뒤쪽에 있잖아요 그 학문 바로 앞쪽 창자가 그 뒤쪽에 있으니까 아랫배를 위해서는 이자세를 가야 되는데 직장을 위해서 학문을 위해서는 이 자세로 가야 되돼 이렇게 있으면 엉덩이가 가벼워지고 항문이 가벼워져요 자 이렇게 있으면 엉덩이가 가벼워지고 항문이 가벼워져요 자 이게 앞뒤로 다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나는 이렇게 있을래요? 계속 이렇게 있으면 명현현상이 나타나요 나중에 가스가 너무 올라와서 막 답답해 죽으려고 해 아,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가중치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들내 말을 못 믿어요 근데 딱 경험해 보고 나면 와 이게 장난이 아니네 막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 여러분들이 평생에 그런 실험을 안해 봤기 때문에 몰랐던 거야 그죠? 자 이렇게 있으면 막 뭐가 올라와요 막 나중에 막 기침도 막 튀어나오고 막 트림도 나오고 막 희한해요 하참 있어 보면 또 이렇게 있으면 어, 흐림 핀데 이렇게 있으면 다시 아랫배가 나오기 시작해 이렇게 있으면 등에서는 피가 올라가고 가스도 올라가는데 창자에 있는 가스가 이렇게 있으면 자 윗배에 있던 가스가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랫배가 다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자, 뭐 책상에서 앉아서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한다 혹서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변비가 심한 사람들은 심하면 심할수록 운동에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더 움직여야, 니 그러니까 여러분, 병은 제대로 된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하면 거의 모든 병이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시죠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거의 대다수의 병이 치료가 돼요. 심지어 피부병까지도 치료가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 그런 보고를 많이 받았거든요. 아토피 있던 사람들이 많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예요 대사가 잘 되니까 피가 잘 돌아가니까 가스가 잘 이동하니까 소화가 잘 되니까 소화가 잘 되니까 피부가 좋아진다. 저다. 근데 이렇게 이 운동을 하그니까 제가 이제 대사증후군 치료법이란 병그 동영상을 올리고 있었는데 아그이 사람이 하는 말을 따라가다 보니까 변비가 자연스럽게 치료되더라 이런 말을 제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그 과정을 변비 있는 사람들 이 동영상 다 보세요 이러니까 엄두가 안 나네요. 엄두가 안 나요. 그러니까 아예 안 봐요. 그래서 제가 막 답답해. 이거 보면 변비 치료되는데 못 보겠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뭐 그니까 아 그런데 이해해요. 를 이게 너면 현대인의 삶이라는 게 먹고 살기가 너무 빠듯하고. 동영상 하나 볼 시간 내기도 어렵고. 근데 은퇴하시고 집에 계신 분들은 그걸 잘 하시더라고, 의외로.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동영상을 꼼꼼하게 보면서, 본인 나름대로 연구도 하면서 진짜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간 내기가 힘드니까, 그러니 안타깝죠, 그죠? 자,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어떤 효과가 있나 하면, 허리도 좋아지고, 자, 흔들어, 흔들어. 자, 응, 똑바른 자세에서. 허리도 좋아지고, 아랫배에서도 뭔가 꾸물꾸물꾸물하고 올라와요. 근데, 이 각도를 잘 봐야 돼.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자꾸 여기서 이렇게 왔다갔다 해요. 그럼 나중에 보면, 허리는 편한데, 아랫배는 점점 단단해져. 자기가, 자기 운동하는 모습, 그, 그, 거울을 조금 봐야 돼요. 응? 그러니까 정확하게 뒤로 왔다가 앞으로 갔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뒤에서 자꾸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이런 실수들을 하시더라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지금 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확실히 도대 자신이 없으면 확실하게 앞으로 갔다가 확실하게 뒤로 갔다가 이렇게 하면 그냥 아랫배 항문 쪽에 있던 피가 점점 위로 올라오는 효과가 생겨요 근데 이 효과는 분명히 여기 윗배까지만 거의 작동이 돼요 이 가슴까지는 작동이 잘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바라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팔을 흔들고 머리를 흔들고 후, 바람을 불게 되면 이 가슴까지 이게 가슴 횡경막까지 올라왔던 피가 일로 또 치고 올라오면서 이걸 안 해주면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또 내려가버리고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또 내려가버리고 이래 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냥 뺑뺑이 도는 거예요. 오르락 내려 오르락 내려 그냥 몸만 피곤한 거예요 네? 물론 요렇게만 해도 변이 나와 버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그분은 이제 정상이 좀 가벼웠던 케이스야 그죠? 어. 근데 뭐 이거 한시간 뭐 한다고 한시간 하고 나와 버리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보통 하루 이틀 3일 정도는 가봐야 여러분들이 그, 가중치가 붙으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요. 그 직장에서 일하실 때, 텀텀이 쉬는 시간마다, 자, 보세요. 걸어 다니면, 여러분들 이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걸어 다니면 변비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약한 변비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성 변비, 여러분들이 지금 제2 동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거의 만성 변비일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약한 그게 해봤는데 뭔가를 해봤는데 안 됐던 분들이 이런 동영상을 보시는 거야 왜 답이 안 나오니까 병원에 가도 답이 안 나오고 뭐 좋다라는 거다 먹어봤는데 답이 안 나오니까 이런 동영상을 보시는 건데 나 아, 지금 잘 보시는 거예요 잘 보시는 거고 걸어 다니면 힘이 어디에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자 물론 뭐 이렇게 걸어 다니면 모르겠는데 그냥 주머니 손탁 꺾어 투덜 투덜 이면 힘이 온통 다리에 집중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한 30분 걷고 나면 다리가 종아리가 묵직해지죠, 그죠? 다리가 무거워지기 시작하는거까천근만가내려가기 이상한데, 데이래 되면 오래 걸어다니면 아랫배를 만져보면 아랫배가 단단해지기 시작해요. 자, 변비 만성 변비를 걸어서 치료한다 이거는 X X. 만성 변비는 걸어서 걸어다니면서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다고 걷지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치료 방향을 걸어서 치료하겠다. 이 말은 틀렸다는 거예요. 산책은 가볍게 산책하는 거는, 산책도 이렇게 팔을 흔들면서, 바람을 흔들면서 전신운동. 이걸 파워워킹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변비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뭐 피를 좀 빨리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돼. 그동안 운동을 너무 안 했잖아. 막 제자리 뛰기도, 자, 머리도 흔들고, 이러면 피가 막 돌아가요. 피가 막 돌아가면, 창자도 가벼워지면서, 그죠? 어, 막, 자, 막 허리도 이렇게 굽혔다가 이렇게 해서 하고, 저는 우리 국민체제 하잖아요. 몸을 막 움직이면 피가 막 돌아가요. 돌아가면 창자가 가벼워져요. 특히 위, 위쪽에 이걸 많이 흔들면 좋고, 그죠? 어, 그래서 아랫배에서, 그니까 러이 골반을 기준으로 해서 서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걸어 다닐 때도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아랫배가 속초 조금씩 빠져나와요 빠져나와요 그리고 저 변비 있으신 분들은 아랫배 쪽 치질 쪽 직장 쪽 변비 정상을 가지신 분들은 꼭 해야 될게한 가지 있어요 아랫배 집어넣기 또 항문 잡아당기기 안으로 집어넣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괴롭잖아요. 괴로운 사람들은 제 말을 들어요. 한계치까지 가본 사람들은 제 말을 듣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근데 아직 뭔가 일말에 병원에 대한 희망이 있고 어떤 유산균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제 말을 아예 안 들어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이게 분명히 효과 있는 건데, 안듣더라고 거예요. 아랫배 잡아당기기를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슴을 자, 이걸 100이라고 칩니다. 자, 100, 100점 만점에 100점. 근데 이걸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어요. 이걸 하루 종일 할 수는 없고. 자, 살짝 자고 아주 살짝. 아주 살짝. 요걸 5라고 치겠습니다. 5. 자, 가슴을 살짝 들고 아랫배를 살짝 넣는다. 배속으로 집어넣는다. 집어넣으면서 들어올린다. 아주 살짝. 이걸 5라고 해요 5. 그냥? 이걸 100이라고 하고 이걸 5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걸 하루 종일 해야 된다. 심지어 할 수만 있다면 잠자는 동안에 하는게 좋아요. 그니까 이게 아랫배 잡아당기는 걸 습관화 시키는 게 좋아요. 그러면 치질도 좋아지고, 변이 나올 때도 좀 편하게 나오고, 그죠? 어, 변이 나올 때도 조금 편하게 나오고, 훨씬 좋아요. 자, 아랫배 싹 잡아당겨. 제가 5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걸 하루 종일 해야 되기 때문에 100을 갖고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어요. 못해요. 불가능하고. 제가 5도 안 하겠습니다. 2만 하세요. 2. 100분의 2 정도의 힘만을 아주 살짝 습관적으로 잡아당겨야 돼요. 슈퍼모델 중에 이소라시라고, 본명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학교 다닐 때 모델이 되고 싶어 서 자기가 작심을 했대요. 어. 이제 아랫배 당기고 살아야 되겠다 어, 그걸 실천을 했대요 좋잖아요 어? 어, 살도 안 찌고 아랫배가 나오면서 살이 찌그러면 이제 아랫배도 안 나오고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 어? 먹어도 살도 잘안 찌고 아랫배를 잡아당기고 있으면 결국은 아랫배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빠져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아랫배 에 있던 게 윗배로 다 올라와 버려요 가스도 다 밀려 빠져나오고 아랫배를 잡아당기고 있으면 가스 빠져나가는, 가스 배출량이, 쓰읍, 자, 이게 가스가 나가는 거예요. 가스 배출량이 점점 늘어나요. 그러면서 살이 빠져요. 자, 해야 될게좀 있죠, 그죠? 자, 자, 허리. 앞뒤로. 네. 어떤 분이, 예. 네. 자, 보세요. 문에 이렇게 직장 쪽에 변이 콱 차서 찢어지면서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피가 나면서. 그게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제 제가 좀 지저분한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진짜 또 지저분한 거예요. 뭐 이런 거 뭐, 심지어 제가 생리통 동영상까지 올린 사람이 그런 거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제 변 얘기인데.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봐요. 이렇한 매일 화장실을 가면 그나마 조금 편하게 나와요. 근데 이게 실, 어떤 가도 바쁜 일에서 사로를 건너 걸어 놀러버렸다. 이러면 직장, 그러니까 학문 입구에 차는 변의 양이 점점 늘어나면 변보기가 힘들어져요. 왜? 직장에, 그러니까 이게 왠가 미게 하행 결장에 보세요. 여러분. 아, 여러분 보시면 이쪽이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오른쪽 올라가는. 그니까, 러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게 상행결장. 이 위장 뒤쪽으로, 등쪽으로 지나가는 게 이게 횡행결장이에요. 그니까, 이쪽이 왼쪽이에요, 왼쪽. 왼쪽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항문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에 변이 너무 많이 이틀 동안 쌓여버리면, 우리 창자의 배에 힘을 주게 되면, 이제, 창자 전체의 압력을 동시에 작동을 시키면 이쪽으로 압력이, 이쪽으로 힘이 작동이 돼요, 아래쪽으로. 그럼 확 밀어내는데, 여기 변이 너무 이쪽에 치우쳐 있으면, 항문을 과도하게 벌리게 되죠 그죠?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벌리게 되면 찢어지는 거예 찢어지면서 피가 나요. 이제 내벽이 찢어지니가 아니, 항문 입구가 찢어지니가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어. 그러니까 막 이런 동영상 다 올리면 진짜 뭐 동영상 진짜 한천 개는 돼야 될것 같아요. 근데 여튼 이거 다할 수는 없고, 보세요. 보통 매일 가면 좀 덜합니다. 그냥 배변 습관을 좀 가지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중요도를 중요성을 어디에 두느냐,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어? 가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생활 패턴이 바뀌어요. 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 마시는 걸 제일 큰 우선순위로 두겠죠, 그죠? 어? 친구 만나고 근데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은 변이 제일 잘 나오는 걸 제일 우선순위로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모든 걸 우선순위로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변은 무조건 아침에 아침을 먹고 30분 이내로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아침을 먹기 전에 가도 괜찮아요 근데 아침에 가는 게 변이 가장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치? 아침에는 바쁘니까 내가 늦잠 자고 막 직장에 뛰어가야 되는데 변비 걸리죠 오후에는 확실히 저게 안 돼요. 변이 잘안 나와요. 저녁에도 그렇고 저녁에 몸이 피가 완전히 누워있으면 피가 펼쳐지면서 좀 회복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이 가장 변이 나오기 쉬운 몸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아침 먹고 30분 안에는 내일에는 가야 돼요. 안 가면 조금 배변 양이 줄어들어요. 근데 음식을 먹고 가면 더잘 나와요 이유가 있어요 끝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자, 이 직장 쪽에 변이 이렇게 고여 있는 분들은 이렇게 힘을 딱 주잖아요 갑자기 이틀 만에 3일 만에 화장실을 갔는데 변을 보러 갔는데 갑자기 힘을 팍 주면 밀리기는 밀리는데 밀려나올 것 같은데 어, 못 빠져나오니까 어! 막 이렇게 아플 수가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 집어넣어요 그걸 그냥 끝까지 밀어내버리면 찢어져 버려요 그 다시 집어넣는 거는 이제 내가 아까 항문 잡아당기기 있잖아요 그죠? 항문 잡아당기기 있잖아 자, 이렇게 잡,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몸을 아까 했던 것들로 이렇게도 하고 자, 원래 이렇게 하면 더, 더 이렇게 이 하행결장 자, 자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여기에 있던 변이 자 이쪽으로 조금 분산돼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펼쳐지는 거야 항문을 잡아당기면서 약간 허리를 숙이리고 엉덩이에 이렇게 힘을 주고 이렇게 몇번 하고 나면 다시 변이 안쪽으로 이렇게 상 하행결장 하행결장 이쪽으로 조금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여기 직장 쪽에 꽝 뭉쳐있던 변이 나오려고 하던 변이 다시 올라가면서 약간 펼쳐져요 약간 길이 방향으로 동그랗던 게착 이렇게 조금 펼쳐지고 다시 한번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면 아까보다는 조금 편하게 막 밀려 나오려다가 또 걸릴 수가 있어요 또 걸릴 수가 있으면 다시 후퇴해야 돼요 그칠법 중에 전진 후퇴 2보 전진 1보 후퇴 2보 전진 1보 후퇴 이, 이게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려고 하면 쇼크를 먹어요 감기에 걸리고 몸살에 걸리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명연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야 2차 자각현상이 단번에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을 길게 두면 길게 들수록 안전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두번 내지 세번 이렇게 다시 집어 집어넣을 때는 허리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또, 또 뒤로 약간 젖혀줬다가또 앞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변이 쑥 들어갔다가 나올 때 다음에 밀려 나올 때는 훨씬 편하게 나온다는 거야 한 뒤로 다세번 정도 하고 나면 항문이 찢어지지 않고 나왔버려요자 이걸 받아들일 수있어야 되는데요 자이게 하여튼 허리 동작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동생 진짜 길어지고 있는데 아, 여러분들 하여튼 아 그냥 택시 타고 병원 한번 갔다 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최소한 2시간은 잡아먹을 거 아니야 그죠 택시 타고 병원 갔다 왔다고 생각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어, 그거 하는데 보통 2시간은 걸리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해야 돼 이게 극적인 효과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무리를 하면 안돼 무리를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제 유튜브 동영상에 보면 가슴치기라는 동영상이 있어요 가슴치기 자, 가슴치기인데 이횡격막이 횡경막, 이게, 횡경막이 이게 폐, 폐를 폐 받쳐주는 이 타원형의 근육으로 된 막이 있어요 폐와 창자를 구분짓는 막인데 어? 횡격막 위에는 심장하고 폐밖에 없어요. 횡격막 아래는 간이나 뭐 신장이나 뭐 하여튼 위장 다 있어요. 어. 근데 아래 장기와 윗장기를 구분해 주는 게 횡격막이에요. 횡격막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가슴 허리를 뒤로 젖히는 게 아니에요. 아까는 이렇게 허리를 왔다갔다 했잖아요. 요번에 가슴을 등 가슴 등 등을 이렇게 후, 자 한번 치고 내리고 자 이걸 가슴치기 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아랫배에 있던 가스와 피가 윗배 특히 아까 가슴쪽으로 까지 치고 올라옵니다 올라오니까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강력해요 이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한 10번 20번 해버리면 갑자기 막 여기 압박감이 느껴지면서 충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럼 조심해야 되고 충격 왔다고 저한테 또 뭐라 하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기준에 맞춰서 적절하게 하셔야 돼. 요 처음에 할 때는 한세번 해보고, 에이, 세번 해봤는데 효과 없더라, 안 할래. 이런 행동을 보이지 마시고, 세번 하고, 또 한, 1시간 있다가 또한 시간 있다가 또한세번 해보고, 또 한, 한두 시간 있다가 또세번 해보고, 가중치를 자꾸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가중치를 끌어올리면 어느 시점 되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 보세요. 저 높은 곳에서 물이 똑똑 떨어져요. 바위에 떨어져요. 바위에 떨어져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났는데 바위가 깨져버렸어요. 이걸 가중치라, 가중치. 에너지가 쌓이다가, 쌓이다가, 쌓이다가, 쌓여서 힘을 만들어내는 걸 이게 가중치라 그래요. 세번 하면 아무런 가중치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 가중치가 붙으면서, 밑에서 올라오는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점점 빨라지면서, 머리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머리에 피가 올라가는 건 좋은 거예요. 무조건 어, 나쁘다고 보니라 컨트롤 을 해야 되 거예요. 모든 운동은 양을 있어요. 양. 예를 들어서 팔을, 여러분, 천번을 이렇게 한꺼번에 움직인다 이래도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그날 몸살 걸리는 거예요. 어깨 아프고, 막 여담이 오고, 한번 해보세요. 제말 제 믿기 싫으면, 안, 아, 못 믿겠으면 한번 해보세요. 천 번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바람 불면서. 그럼 여러분 100% 몸살이 걸립니다. 근데 골고루 움직이면 몸살이 안 걸려요. 전신 운동을 하면 몸살이 안 걸리는데 한쪽 부분만 밀어붙이면 피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온몸의 혈액순환 운동 시스템이 망가지면서 몸살이 걸려버린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알아야 될게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 유튜브에서 가슴치기라는 연계 동영상을 제가 여기 하나 올려놓을 테니까 이 동영상 끝나는 지점에 끝까지 보세요 끝나는 지점에 연계 동영상을 클릭만 하시면 넘어가도록 제가 해 놓을 테니까 그걸 보시고 주위에서 보세요 주위에서 보시고 주위에서 적용하시고 절대 욕심내지 마시고 무리수두지 마시고 빨리빨리 빨리 이런 거 조금 버리시고 그러니까 결과를 봐도 한 3일 뒤에 내가 아, 이 사람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때는 저를 욕하셔도 괜찮아 그때는 저를 욕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욕을 다르게 먹겠습니다. 근데 책임지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을 어떻게 됩니까? 네? 그니까, 그니저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의 몸 컨디션에 맞춰서 무리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하세요. 적당하게. 가중치가, 물방울 떨어지듯이 가중치를 쫙꾸 사올리면, 그렇다고 또 너무 조심스럽게 하면 효과가 막, 한달 뒤에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한달 동안 그거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또 또 엉뚱한 결과가 나와서 포기하고 저를 또 책망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아 조금 그렇게 하시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아,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가는 곳에. 여러분들 좀 가지셔야 될 거나 여러분들 앉아 있는 시간이 많다라면 여러분이 앉아 있는 시간이 많다라면 조금 이런 습관을 가져보세요. 다리를 이렇게 한 번씩 들었다, 내렸다. 자, 이거 앉아서 걷기 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바깥에 꼭 운동을 뭐 체육관에 가서 헬스장에 가서, 운동장에 가서, 공원에 가서 운동한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운동을 안 하겠다란 말하고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현대인의 생활에서 헬스장을 일주일에 몇번갈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가기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동을 하지 않겠다는 말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운동을 하겠다는 사람은 심지어 설거지를 하면서도 운동을 해요 막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막. 운동을 하겠다는 사람은 직장에 앉아서 한 번씩 이렇게 해요 이렇게 다 하지만 공중부양이라고 있습니다 자 엉덩이를 기준으로 해서 다리를 드는 거예요 자 이거 그냥 제가 공중부양이라고 부였는데 온몸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리를 이렇게 다리를 이용해서 걷는다 라는 것과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린다 라는 건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큰 차이가 있어요 다리를 제가 아까 오래 걸으면 아랫배가 딴딴해진다 아랫배가 커진다 그랬잖아요 오래 걷고 나면 아랫배가 아파요 예민하신 분들은 느껴요 근데 앉아서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면 다리를 드는 힘은 이 복근의 힘으로 다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아랫배에 있던 가스와 피가 올라오는 효과가 있어요. 올라오는 효과.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나쁜 거예요. 사실은. 물론 요거보다는 좀 좋은데. 이렇게 응? 가만히 앉아 있는 건 나쁜 거예요. 뭐 학생들이나 뭐 직장인들이나 교회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분들 좀 계시거든요. 저희 경우 사람들 보면 세미나 오시는 분들 보면 전부 다 이러면서 얘기해드요 세미나가. 그, 하여튼, 움직이는 게 좋다. 그러니까 다리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좀 펼쳐주기도 하고 이러면 다리도 가벼워지고 종아리 살도 빠지고, 응? 네? 골반도 튼튼해지고, 왜? 지금 골반 근육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니까, 사실은 공원에서 산책하는 운동 보다는 이 운동이 훨씬 더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제자리에 앉아서 걷지 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한 5분만 해보세요 막 몸에 막 열이 확 올라올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뭐 다리에 근육이 빠지지 않냐. 근육 빠지기 위해서 누워서 하는 운동 제가 여러분 그렇게 들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더라도 아랫배에서 위로 올라온다. 자, 요것도 기억하시고. 자, 문제는, 자, 왼쪽 아랫배가 빵빵하면서, 묵직하면서, 왼쪽 다리가 묵직하면서 나타나는 변비. 자, 이거는, 보세요. 아, 묵직하다라는 거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가스가 많으면 묵직하다. 아무리 연관성은 있어요. 연관성은 있는데, 가스가 무게가 얼마나 돼야 무겁겠습니까? 가스가 무게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가스가 어느 쪽에 많이 몰려있으면, 거기에 창자를 움직이기 위해서 더 많은 피가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창자에 팽창이 일어나신 분들이나 오른쪽 창자에 팽창이 일어나신 분들은 그 주변 다리와 그쪽 창자 쪽이 묵직하다고 자꾸 느껴요. 그건 이제 피 때문에 무거운 거야. 이제 가스가 그걸 유발시킨 원인 제공자는 맞는데 그 가스를 때문에 창자가 안 움직이니까 그 창자를 움직이기 위해서 더 많은 피를 그쪽으로 끌어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쪽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걸로 인해서 온몸의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또 창자가 안 움직이고 폐가 안 움직이고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또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 이제 뭐 운동법만으로도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왼쪽 아랫 배와 왼쪽 다리가 묵직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오른쪽 다리를 쫙. 그러니까 왼쪽 배와 왼쪽 다리가 묵직하다 그러면 이잘 보세요. 다리는요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접으면 이걸 펼친다 그러고 접으면 펼치면 다리에서 피가 잘 이동을 하네요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꼬부라들거든요 화재 현장에 가보면 죽으면 그게 접으면 다리를 접으면 피가 잘 빠져 나와요 그러니까 다리를 펴면 피가 잘안 빠져나오면서 점점 다리가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다른 자세는 이렇게 다리, 이렇게 접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왼쪽, 이쪽이 왼쪽인데 왼쪽 다리가 무겁고 왼쪽 아랫배가 무겁다라는 분들은 오른쪽 다리를 살짝 펴서, 펴서 이렇게 눌렀다가 들었다가 눌렀다가 들었다가 눌렀다가 들었다가 눌렀다 혹은 계속 오른쪽 다리를 펴서 자꾸 움직이고 있으면 오른쪽 다리 쪽으로 피가 이동해요. 왜?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피가, 저 보세요. 이 심장에서 위대동맥으로 이렇게 동맥으로 내려가다가 이복부동맥위에서 양쪽 다리로 피가 갈라져서 내려가요. 근데 왼쪽이 무겁다는 거는 복부동맥위에서 왼쪽으로 가는 피가 더 많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오른쪽 다리를 막 움직여주고 있어요. 힘을 주고 눌렀 다리를 누르기도 하고, 들었다, 누렸다, 들었다. 오른쪽 다리를 막 흔들고 힘을 주고 있으면 피가 내려가다가 오른쪽으로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는 양이 점점 더 많아지면 왼쪽은 가벼워지겠습니까? 무거워지겠습니까?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가벼워지기 시작하면 균형이 맞아지면서 피가 이제 슬슬 정상적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돌기 시작하면서 그 뭉쳐있던 것이 오히려 풀려가기 시작해요. 좀,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너무 좀 난해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힘의 원리, 피의 이동 원리를 조금 생각하시고, 예를 들어서 왼쪽 다리가 너무 무겁다라는 분들은, 호흡, 이제 오른쪽 다리가 무겁다 하면 반대로 해야 돼요. 그죠? 반대로 해야 되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머리를 좀 쓰셔서 좀 기억을 하시고, 이 모래주머니라는 게상당요 제가 이제 팔에 이게 차고 있는 건 모래주머니라고 하는데, 아, 이런 거는 아하여 방법을, 이거는 좀 무거운 거예요. 이거는 500g 짜리인데, 여러분들 500g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500g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 이거 구입하면 무조건 500g 짜리인데, 이런 거 사용하라는 뜻이 아니고, 일단 테스트를 해보죠. 테스트를 해보는데, 그 집에 이제 간단하게, 그 임시 모래주머니, 이거 양말이에요. 양말. 아, 새 양말입니다. 아,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새 양말이니까. 이 양말에다가 이렇게 딱 끼울 수 있는, 자, 이렇게 끼울 수 있는 공간에서 여기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묶었어요. 이 속에 내용물이 있어요. 여 구멍이 있고, 여기 끼우고. 내용물 안에 쌀이에요, 쌀. 쌀인데 어떻게 하냐면, 쌀을 100g을 이 종이컵. 100g이면 종이컵 딱 절반이에요, 절반. 절반 조금더 되게. 종이컵 절반. 그의 절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종이, 그 커피 마시는 종이컵, 또큰 종이컵, 이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자판기에 파는, 자판기, 커피 자판기에 파는 종이컵, 작은 종이컵 있잖아요. 거기 절반을 딱 담으면 한 100g 정도 돼요. 조금 더 돼도 되고. 그걸 집에 있는 그 위생 비닐봉투 있잖아요. 그 뜯어서 쓰는 거. 봉투에다가 넣고 묶어서, 안 그러면 이제 살가루가 이렇게 하면서 먼지가 나요. 먼지가 나니까. 비닐봉지에 넣어서 양말 속에 집어넣고, 끄트머리를 스카치 테이프로 끼울 수 있는 공간만 남겨놓고 이렇게 묶어버린 거야. 모래주머니를 활용을 하면 훨씬 편해요. 예를 들어서, 왼쪽 다리가 너무 무겁다, 이러면, 이걸 오른쪽 발목, 그러니까 무거운 쪽 반대쪽 발목에다가 이렇게 차고, 있으면, 한 10분 정도 지나면, 왼쪽 다리가 점점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가벼워지기 시작하면서 자, 허리 운동, 좌발하 운동 이런 걸 조금 하다 보면 갑자기 변이감이 확올 수가 있어요 변이감이 확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변비 증상을 가지신분들몇분 계셨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저희들이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대화를 많이 해보면 분명히 어딘가에 피가 몰려 있으면 어떤 분을 해요. 어, 여기 담이 왔는데 아, 변비가 있으십니다. 담이 왔는데 변비가 더 심해졌다. 그런데 담이 풀리면서 변비가 해결됐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무슨 얘긴가 하면 이 변비는 혈액 순환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랫배 창자가 커져갔다. 이게 결국은 피를 더 많이 잡아당기면서 혈액순환의 문제를 일으켰다. 물론 그, 그분은 뭐 여러가지 자화라 운동법이나 제가 시킨 걸 여러가지 이제 운동을 하고 있으면서 담이 왔을 때 변이, 변비가 조금 나타났는데 이걸 풀어주니까 변비가 쑥 풀리더라. 그리고 또뭐 어떤 때는 왼쪽 다리가 너무 무거웠어. 변비가 며칠 동안 진행이 됐는데 아, 이걸 오른쪽 다리로 무게를 조금 피를 이동시켜 주니까 변비가 풀리더라. 너무 쉽게 풀리더라. 그건 이거 왼쪽 가슴 쪽으로 묵직했는데 변비가 왔는데 이걸 오른쪽 가슴으로 오른팔을 막 흔들고 오른쪽에 물병을 들고 막 흔들고 있으니까 이게 풀리면서 변비가 쑥 풀리더라. 이런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는데, 여러 차례 받았고 그러니까 하, 그냥. 저 혼자나 혹은 한 명한테 이런 데이터를 얻었다면 라 여러분한테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고가 왔었고 아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려야 될까 그 여러분들 살다 보면 어느 쪽에 묵직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막 성모근이 묵직하고 담이 와 있다 이게 변비를 유발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근데 꼭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쪽에 이제 창자 때문에 그런데, 이 창자 때문에 성공군이 뭉치를 수도 있어요. 연, 연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제말을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고 이제 어떻게 바라볼지 먼저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몸이라는 거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 가끔 가다 이런 거, 이런 거 팔을 막 하는데 발이 찌릿찌릿해.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습니까? 뭐 어떤 동작을 했는데, 다른 신체가 꿈틀꿈틀거려. 연결이 되 있다라는 거예요. 혈관을 통해서 우리 온몸은 연결이 되 있는 거예요. 체했는데 머리가 왜 아파요? 창자 혈관하고 머리 혈관하고 연결이 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이라 그래요. 어느 쪽이 묵직하다? 아, 왼쪽. 어깨, 왼쪽 등이 묵직하다. 풀어내야 돼 그러면, 오른쪽 팔을 반대쪽, 똑같아요. 묵직한 거는 반대쪽을 움직이면 풀려요. 이 다음 때문에 몇십 년을 고생하면서 병원을 쫓아다니면서 해결을 못 하신 분이 그냥 물병 들고 몇 번, 한 10번 한들었 때만 풀려버린 거예요. 그분의 인생이 진짜 웃기잖아요. 몇십 년을 고생했는데 물병 한번 제대로 들고 나니까 풀리는 걸 경험해요. 도대체 이, 이런 황당한 인생이 어디세요?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뒷목이 아파서 막 진짜 막몇 년을 고생하고 막침 맞고 부엌 놓고막 사혈하고 했던 분이 뒤통수 제대로 한번 눌러버리고 나니까 풀려버린 거예요. 그런 동영상들이 제가 쭉 올려놨죠. 그죠죠 어, 그런 것들 보시고 또 그렇다고 네, 결과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여러분의 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로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 조금씩 조금씩 결과는 데이터, 데이터는 데이터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 효과가 있다는 라건 여러분 이거 보세요. 변화가 있다라는 게 효과가 있다란 말이에요. 효과가 없다라는 것은 뭘 먹었는데 변화가 없어. 그게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 했는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변화가 있다라는 거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 저는요, 어떤 제가 이게 치료법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아프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기도도 하고, 하나님, 뭐이 사람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좀갈려주세요 이러면 제가 세미나 오신 분들, 가끔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뭐 어떤 분이 막다쳐다지고 전화 오신 분이 있어. 아 이런 증상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러면. 저도 이제 처음 들어보는, 처음 들어보는 병명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보고, 아 알겠습니다. 일단 내가 좀 알아보고 알려드릴게요. 이렇게데 인터넷에 이렇게 한 뒤져 봐요. 아이 도시 무슨 병이야? 이렇게 한번 뒤져 보면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어떤 원리로 그 병이 만들어 시작됐고 또 도대체 이 정상은 어떤 정상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돼서 아마 나타났을 것 같다. 이렇게 이상하게 그런 게 빨리 느껴져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봐요. 그리고 또뭐 어. 또 교회다니까 니또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 사람 좀 도와줘야 될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니 그날 나한테 그런 증상이 나타나 버리는 거야. 아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그 아니,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증상이 나한테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니까 이제 세미나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신기하다 이러는데 저는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진짜 그런 증상이 나타나니까. 아, 어, 내가 적용을 해보는 거야. 내가 아는 대로 적용해보니까 그게 또 풀려요. 그 풀려서 다시 전화해서, 어, 그렇게 그러니까 도와드리니까, 어, 자기도 그분도 풀렸대. 그니까, 러그좀 신기한 그런 경험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그니까 러좀 많이 했고. 아, 그렇습니다. 오 진짜 동영상. 제대로 길어지네요. 제대로 길어지고. 그 변비가, 그런데 아랫배, 항문 쪽, 왼쪽 창자 쪽 오른쪽 창자 쪽 뭉치고 있고 팽창이 실질적으로 창자가 커져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충수염이나 맹장염이나 이렇게 수술을 해보면 진짜 맹장이 커져 있어요 소장도 이렇게 서혜부 탈장이라고 있어요 이게 그 아랫배 쪽으로 그 복막이 찢어지면서 창자가 튀어나오는 게 튀어나올 때 보면 창자가 커져서 압력에 밀려 나오는 거예요 그 창자가 여러분이 커진다라는 말을 그게 지식이 없는 분들은 상상을 안 해요. 자기 몸이 창자가 왜 커지냐 이렇게 따지는데 진짜 커져요. 이 막대 풍선처럼 막대 풍선보다 오히려 더 커져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커지면서 아랫배 창자가 전체적으로 커져버리는 거예요. 왼쪽 아랫배 직장 쪽 창자가 커져버려요. 그게 반영구적이라. 영구적은 아니에요. 영구적이라는 연구, 거는 못 고친다는 뜻이고 반영구적이라는 거는 고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쪽으로 계속 가스를 이동시켜주고 피를 이동시켜주면 물방울이 바위를 깨듯이 점점 내 몸이 상자가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원래대로 빨리빨리 빨리 정신으로는 이 병을 못 고쳐요. 절대로 방향을 잘 잡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아랫배를 빼줘야 돼요. 왼쪽 다리가 무거운 걸 오른쪽 다리로 풀어 이동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또 100g을 아까 얘기했죠 제가 또 큰일 났습니다 한가지 또 빼먹고 여러분한테 고생시킬뻔 했는데 예를 들어서 왼쪽 다리가 무거워서 오른쪽 발목에다가 자 왼쪽 다리가 무거워서 오른쪽 발목에서 찼잖아요 에? 그럼 이게 이제 이게 차고 걸어 다닐 때와 또 앉아 있을 때가 또 데이터가 다 달라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이걸 여러분들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그걸 내 몸을 느끼기 때문에 이걸 찾다가 벗었다가 찾다가 벗었다 할 때를 알아요. 근데 이걸 설명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제 오른쪽에 차고 그냥 집에 이제 가만히 있는가라는 조건으로 그냥 큰 활동 안 하고 뭐 화장실 갔다 오는 건 괜찮고 그 정도는 괜찮은데 한 1시간 정도 지나면 100g을 차고 1시간 정도 지나면 왼쪽 다리가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완전히 가벼워지는 게 아니고 좀, 눈에 띄게, 느껴질 정도로 가벼워지기 시작, 시작해, 시작해. 그러니까 한두 시간 지나면, 오, 진짜 많이 가벼워져. 세 시간 지나면, 오, 진짜, 진짜 너무 가벼워져. 그 상태에서 막, 그리 안들고 자발 운동하고, 가슴 치게 하고, 막 이러면, 갑자기 막, 상자가 꿈틀꿈틀거리듯이, 변이감이 확 느껴져요. 네? 근데 이제, 일단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첫날 이렇게 차게 되면 한 4시간, 5시간 차다가 벗었어요. 벗고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계속 찰 수는 없어요. 그것도 계속 차도 안되고, 언젠가는 벗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찼다가 벗었다를 좀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기준을 정하게 참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한 3시간 정도 차니까 풀리더라. 그만 한. 한 시간 더 차고, 한네 시간 차다가 벗었어요 벗고, 그날은 그만 차시고, 그럼 다음날 되면 또 왼쪽 다리가 또 무거워져요. 혈관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왼쪽 다리가 무거워진 거는 몇 년간에 걸친 가중치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하루 만에 이 병, 왼쪽 다리가 무거운 걸 고칠 수 있다. 그런 방법은 없는 거예요. 세상 에디해도 그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옮기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다리 동작을 이용하기도 하고 머리주머니 없이 오른쪽 다리를 자 움직여 주고 이렇게 하면 점점 오른쪽 다리가 무거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오른쪽 다리가 너무 무거워져 버리면 안 되거든요 원래 다리 무게가 왼쪽 다리 5.5, 오른쪽 다리 4.5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맞으면 소화도 잘 되고 소화도 훨씬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제가 아까 왼쪽 창자가 큰 큰게 정상이라고 했죠 그죠 이게 5.5 대4 5가 가스가 이쪽에 더 많아야 소화가 더잘 되는 거예요 소화불량이 시작되는 사람은 보통 오른쪽 창자가 커지기 시작한 사람들이 소화불량이 나타나고 역류성 식도염이 나타나요 이 부분을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이나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들은 장길성 제 이름이 장길성이라고 요 장길성 동영상 보는 방법이라고 제목이 동영상에서 장길성 동영상 보는 방법 그 동영상을 들어보시고 거기서 하라는 대로 그냥 조금 믿음을 가지시고 가라는 대로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제가 보기에는 진짜 좋은 결과가 있어요 영유성 식도염 나왔다는 분도 들 제가 많이 만나봤고 소화불량 나왔다는 분은 너무 많이 만나봤고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자신 있게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근데 대사 선생님은 많은 분들이 빨리빨리 빨리 정신 때문에 포기해 버리더라고요 안타까워요 근데 그걸 보세요 이 경비하나 때문에 동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1시간 30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막 여러분한테 제가 뭐 지식 자랑하려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 개라도 좀 더한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그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제가 만나보면 그 고통을 상상을 못해요. 아 물론, 그거보다 더 아프신 분들도 많지만은, 에? 그래도, 그래서 걸어 다니실 수는 있잖아. 물론, 뭐, 변비 걸려서 못 걸어 다니신 분도 있잖아. 변비 때문에 못 걸어 다니는 건 아닌데, 산소통 메고 계신 분도 계시고, 오늘 내일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더 아프신 분들도 계신데, 근데 변비도 굉장히 고통과 스트레스가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 세상에 안 아픈 병이 야됐습니까그다 아파요. 진짜 고생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은데 두서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아랫배 창자, 왼쪽 창자, 이게 분산을 시켜야 돼요. 아랫배를 위, 위쪽으로 분산을 시키고 왼쪽 다리를 오른쪽 혹은 오른쪽 다리를 왼쪽으로 피를 분산을 시키고 분산이 돼야 혈액순환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창자가 잘 움직이기 시작해요. 상자가 잘 움직여 폐가 잘 움직이고 심장이 잘 움직이면서 피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고 다리 쪽은 균형을 맞춰 주는 거야. 왼쪽이 무거우면 오른쪽을 오히려 무겁게 해서 왼쪽을 조금 가볍게 해 주고 균형을 맞추고 들어 올리면서 순환을 시키는 거야. 내가 아까 앉아서 운동을 하랬죠. 앉아서 다리 들고 운동하고 허리도 왔다 갔다 하고 가슴 치기 하고 물병 들기 하고 자, 해야 될게 의외로 많아요. 그죠? 물병들기 하고, 물병 하나 어디 갔지? 어, 물병들기 하고, 자, 맨팔로도, 자, 꼰 자, 팔을 위로 드는 게 되게, 그 사람들이, 위로 드는 게 되게 중요한 운동이에요. 위로 들면 머리에 피가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물론 막, 두피, 얼굴이 너무 뜨겁다, 두피열이 많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하면 더 뜨거워지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자, 얼굴에, 두피 쪽에 열이 너무 많이 사는 사람들은 약간 그 철봉 있잖아요. 철봉처럼 위에서 밑으로 잡아내리는 운동이 있어요. 그 운동을 하면 얼굴과 머리에서 피가 내려오면서 차가워져요. 근데 이런, 뭐, 뭐, 뭐, 한의원이나 이런 데 보면 뭐, 두피 열을 떨어뜨리는 약재가 뭐 이런 얘기인데, 그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오히 철봉을 해버리면 피가 확 떨어져 버려요. 굳이 약을 안 먹고도 의외로 쉽게 떨어지는 효과 있고 또 계단 잡아당기기를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잡아당겼다가 나왔다가 양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면 이쪽에서 피가서 떨어지거든요. 그럼 얼굴이 차가워진다는 보고 밑에 댓글란트 이렇게 한 보세요. 그러면 아 그런 거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튼 이게 위로 들면 폐도 들리고 가스도 더 많이 올라오고 이거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각자 증상들이다 달라요 뭐 어떤 사람은 머리가 소화는 안 되고 머리는 뜨겁고 뭐 뒤통수가 뜨겁고 얼굴은 차고 다 다르니까 이걸 표준화 시킬 수가 없어요 표준화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동영상들을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자꾸 보세요 건강은요 알면 알수록 건강해져요. 알면 알수록 건강해져요. 저, 저한테도 직접적으로 듣게요. 제가 작년보다 더 건강해졌어요. 제가 진짜로 그렇게 느껴요. 작년보다도 훨씬 더 오히려 더 젊어졌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희 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건강이라는 걸 알면 알수록 좋아져가는 게 알기 위해서는 지식을 가져야 돼요. 지식을 가지려면 누군가의 나보다 먼저 경험한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 시간을 아까워해서는 안 돼요. 또 그것도 뭐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 어쩔 수 없는데 또 시간을 낼 수밖에 없고 죄송합니다. 엉뚱한 얘기를 또 시작했습니다. 그러 뭉쳐 있는 걸 풀어주면, 변이 이동하기 시작해요. 이동하기 시작해요. 허리 동작, 가슴 치기 동작, 무게 조절, 무게감 조절. 자, 이런 것도 해서, 한 3일만 해보세요. 3일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조금, 약간 적극적으로, 무리하지 마시고. 아, 예발 말이란 게참 웃겨요. 무리하지 마라, 또. 뭐. 그렇다고 너무 안 하면 안 된다 그 도대체 뭘어쩌란 거예요 제가 듣기도 참 답답해요 이 말이라는 게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정상 그 여러분의 체력은 여러분이 제일 아, 아시는 거예요 책상에 지금 앉아 있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여러분의 제가 여러분의 몸 상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어디가 어깨가 아픈지 안 아픈지 뭐 어떤 형태의 변비인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어떤 분은 이, 이런 병도 아니야. 500ml 물병을 한 50번 들었는데 몸살이 걸려버렸어요. 500ml 콜라를 50번 들었는데 몸살이 걸렸다. 그거는 조금 상식적이지 않은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만큼 체력이 안 좋은 거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몸이. 자 그럼. 뭐 실수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으면 이제 그는 데이터예요. 아 이제 내가 50번을 흔들면 그분 같은 경우 는 50번을 흔들면 몸살이 나는구나 이래되면 다음부터는 50번을 흔들면 안되죠. 30번만 흔들면.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게 반드시 있어요. 저도 이제 치료 과정에서 일부러 한개치까지 가봅니다. 한개치가 어떤 제몸살 많이 걸렸어요. 한개치까지 가보면 아내몸 상태가 여기까지 밖에 받아들여 주지 못하는구나. 그면 약간 후퇴를 해요. 후퇴를 해서 다음 기회를 노려요. 다음 기회는 그냥 치고 나가 버려요. 그 한계치를 넘어가 버려요. 그냥 넘어가 버리면 내 체력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나가고 여러분들 어 변비 치료 잘 하시고 하여튼 또한 또한 달이 또다지나네요 8월달 어. 이번 달에도 이렇게 후원들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어제 어, 어제하고 그제또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 몇분 계셨습니다 여러분 후원해 주신 분들한테 정말 뭐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뭐 말로만 드린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 말로만 감사할 수가 없죠 어, 하여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이요 어, 밑에 댓글란에 후원해주신 분들 어, 성함이라도 좀 남겨놓을 테니까 어, 하 감사합니다. 어,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연계 동영상 여기 올려둘 테니까 여러분 보시고 어, 한번 보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